자 지금부터 KR 모터스 K 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연동하여 다운받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는 앱을 설치하고 하스팟이나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켜봐도 도무지 연동이 안 됐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느 분이 저와 같은 입장이신 경우를 보고 이게 나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혹여 사고가 생겼을 경우 블랙박스 파일을 꺼내봐야 할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가지 시도 끝에 원인을 찾았고요 지금 그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는 기존에 설치했던 어플을 다 삭제했어요. 시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구입 당시 지급받은 QR코드 용지가 필요해요 저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상단에 있는 QR 스캐너를 쓸 겁니다 첫 번째로 좌측에 있는 DUI 모터 코드를 스캔하세요 다양 모터스의 약자겠죠 지금 와이파이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 아닌 이상 안드로이드에 해당하죠. 메시지가 나왔어요. dy모토 EN이라고 써있네요. 영문 버전이란 뜻입니다. 끝에 EN은 동의하고 전체 동의합니다. 바인드 디바이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한 가입 절차가 필요하겠죠?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간단한 것만 입력하면 되니까 어차피 해야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기록이 다시 나오네요. 총주행기록 남은 연료로 주행 가능한 예상거리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진 않죠. 개개인마다 주행 특성상 아마 대부분 표시보다 더 적게 나올 겁니다. 저는 보니까 한 360에서 380 정도 그리고 실제 연비 40kg 정도 나오고요. 밑에는 남은 연료량 7.7L 그리고 현재 배터리 전압 그리고 사진에서는 TPMS로 타이어 공기압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밑에 것들은 보안, 도난 방지, 알람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이고 지도에 있는 것은 차량의 현재 위치 5km 내에서 감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행기록 다음 화면에서 주간기록, 월간기록 등으로 세분화된 걸로 볼수 있고 이 모든 기록이 매번 연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블루투스 표시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서비스 인스펙션 인스펙션 감염 뭐 그런 뜻인데 점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가진단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하단의 미에 해당하는 화면에서 다운로드 dbr 앱이 있어요 이것이 블랙박스 연동하는 앱인데 여기를 통해서 설치하면 중국어로 설치되고 언어 변경 옵션이 없어요 현재 이 앱은 설정에서 들어가보면 언어 옵션이 있잖아요 영문으로 되 있고 절대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갑니다 그럼 qr 코드 용지에서 뒷면을 보시면 dy dbr 앱즉 다양 모터스 dbr 앱 이라는 의미겠죠 이걸로 설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카톡 첫 화면에 있는 스캐너로 슬, 스캔할 거고요 한문으로 나오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눈치껏 모른척 합니다 쌩간다고 하죠 다운로드 완료되면 그걸 설치해요 현재 화면에서 기다려 봐야 광고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어서 금방 설치되네요 어지간한 건다 그렇다고 동의해 줍니다 어차피 해야 될거예요 지금 연결이 핫스팟으로 연결할 거냐 qr 코드로 할 거냐 네, 나중에 합니다 모든 파일에 액세스 dydbr 지정해 주고 다시 나중에 연결하겠다 하고 뒤로 가서 종료 자 이렇게 영문으로 설치가 됐어요 바탕화면에도 아이콘이 생겼고요 이제 한스팟을 실행하고 계기판을 켜서 지정된 이름과 패스워드 입력 후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실제 직접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오토바이와 핸드폰에 블랙박스 연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핫스팟을 켜고 왼쪽 키 핸들키 조작으로 설정 화면에서 세트 버튼으로 내려와서 버전에서 보면 와이파이와 패스워드가 지정돼 있어요. 스마트폰 핫스팟 설정으로 가서 계기판에 나와있는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저는 이미 저장해 놓은 값이 있어서 바로 나타나는 거고요. 동일한 와이파이 내용이 떠있죠.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선 알수 없는 내용인데, 일단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들어가 볼게요. 네, 상단의 사슬 모양이 녹색불로 변경되었고, 켜졌네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기판은 필요없고 원위치하면 됩니다. 끄지는 마세요. 끄면 은 연동된게 끊어져요. 그럼 임의대로 파일 하나를 받아볼게요. 모든 파일이 일률적으로 87.3회가 기준으로 저장되네요. 계기판상에서도 요게 켜졌어요. 평상시에는 이 두개가 켜져있었는데 못보된게 생겼네요. 이게 연동되어 있다는 아이콘 표시인가 보죠.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게 어제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촬영된 건데 시기적으로는 4월이고요. 약간 어두운 상황인데도 밝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보기에 무난해 보이지만 은 실제로 영상은 720으로 모니터 상에 띄었을 때는 많이 부족한 화질이고요. 대략 앞뒤로 한쪽당 40여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루프 레코딩으로 오래되면 삭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다운받는 과정 알려드렸고요. 자 끝났으니까 핫스팟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절대 DIY 모토 앱 에서 미 항목의 앱 다운로드를 받지 마시고 QR 코드를 통해서만 설치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